배도 고고 배도 아난 밀.. 밀크쉐이크 먹을래 음, 진하다 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태죠테카포순인가테카피오인가 거기랍니다 이제 슬슬 숙소로 들어갈 것 같아요 고기 먹으러 뭐야? 당연히 숙소가 여일줄 알았는데? 왜 여기야? <뛰> <뛰> <허>? 시 <접시> 이쁘다 <뛰> 어? <뛰> 방 맞네 <뛰> 어? 여기 활도 있어 뚜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뚜뚜뚜뚜 지금 여기서 화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다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지애는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진짜 필요한 일 우리가 또 와. 카트가 완전 작고 메. 우리나라랑은 비교가 안 돼. 오기 파인애플. 오기 체리. I love 체리. 어 이거는 뭐야? 응. 나 오렌지. 이따 혹시 모르니까 파인애플도 하나만 더. 자리를 주라. 또이다해잖아 짜다 근데 맛있다 아어 아시큰 더꺼 carrot, jam, apple, cucumber, 노구리, um, egg, <웃음> toast, meat, 티가 아니구나, steak. 아? Uh? 7시 20분에 날씨가 이렇다. 엄청 맑다. 이게 바로 뉴질랜드다. 주변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완전 조용하고 완전 좋아요. 바로 따뜻해집니다. 화장 안 해서. 안녕. 화장하다 말고 왔는데. 예, 라벤더도 너무 니다 근데 바람이 엄청 많이 씁다 라벤더 아이스크림. 라벤더 베리 컵 원. and 너 망고? 라벤더 망고 컵 원. 클라스가 다른데? 야! 개 커! 꽃다데다운어 가는 거지? 야 짱이다잉! 다 원래 저 밖에서 먹는다고 하는 응. 거잖아? 앞에 아줌마는 여자는 먹고 있었어 응. 생선 간장이 음! 맛있어? 분위기 이 <목소리도> 나여기서차 엄마 아빠 앞에 서거응 아니야?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 오 루지는 내일 타면 되지 뭐 안녕 얘들아 지금은 우산을 쓸 타임이야 우산을 가져온다는 승자다 에버랜드 남은 준? 컷컷 어? 우리 아들 배고프니까 지금, 지금 힘이 빠지고 있어. 까르보불다 3이면 좀... 38에 2 4 예, 아니야, 이 정도에. 아니죠, 3 5한 400원? 500원? 더 비싸나? 어, 라면 엄마. 2개, 3개. 김치찌개다, 이거 넣을 거 아니야? 김치찌개다. 넣을 거. 응. 마트 장다 보고 돌아가는 길. 무지개 아까보다 더 진해진 것 같은데? 아지 무지개 아, 누나 신발 찍으려는데 지 어제랑은 산모 다른 풍경이구나 날씨 너무 좋다 고기 냄새 난다 고기 냄새 진짜 꼬기 냄새 꼬기 냄새 나 내가 이거 찍었나? 패러글라이딩 타러 왔어요 재밌겠죠? 사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하늘 너무 맑다 하늘이 그림 같아 드디어 왔는데 사람이 또 만네? 베이커리 저기가 버거지입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나 추리 혼 빨리 빠져 It's the a p p pie one And apple pie one a 하고. <목소리> <목소리도> <너는 마이. 목소리도> 어... 이거 보세요. <목소리도 많으려>?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네, 일단 기다린답니다 전체적으로 폭카라 같애요 포카라, 같대요, 거기. 포카라. 거기. 아니야, 거리도 그렇고 폭카라같은요 어. 패러글라이딩이 추우셨대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웃음> 안그러면 너 저기 스칼타1 0 0 m 부터 짜야 되고 거기서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싫어 <웃음> 루즈를 타러왔어요 패러글라이딩을 안에서요 <웃음> 빨라. 오! 이거 안전한 거 맞아? 아, 진짜 가파르다 이거. 음. 이렇게가파른건좀 오랜만인 거 같은데 거 이거. 거왜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거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점점 줄이 길어져, 우리. 카메라, <웃음> 카메라 안 카브카이마트 <목소리도> 마트 결국 와버렸다 김치 비싸다 아 이건 병맥이랑 같이 사서구나 어 아, 비싸다 하나 주문요 <목소리도> 치킨? 치킨 <웃음> <목소리도> 애플파이두 개? 두개 사라고 주문한가? 돼지 파이 하나, 오기 파이 하나 아똑 같이? 아, 또 파이를 파이. 또, 파이. 또 파이. 아, 더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다. 어. 이거기 있잖아 거에 어. 뒤에 어. 어. 어. 작은거 있잖아 어. 어. 어. 이 볶음밥. 어, 이 먹어. 이만 먹어쨌든 먹어. 이이 먹어. 이만 먹어. 이만 먹먹 이만 먹어. 이이어 브레잇? 고양아 나 그냥 싸다 근데 아이고 날씨 좋아 갑자기 날씨가 좋아지네? 따뜻한데? 아메리카 같은 뉴질랜드! 하늘 진짜 맑다 물론 아메리카 안 가봤어 음. 음. 치킨 파이 단미도 있네 어? 썸머롤 자자자아 일단 들어갈까 너뺀만아 없어? 너 어피 포포 줄까? 그래 이거 음? 아 음? 사용품 여전히 비슷해. 음, 저 맛을 조금할 수가 없어요. 테이블카 타 나왔어요. 이렇게 입을 거. 차가 안 내려가는데. Wellington. 샤, 색 우리 왜이렇터잘했 마지막 응. 먹어 봉어. 먹어. 어봉거어떻게먹어 거? 어 봉어. 봉어. 봉어. 봉어. 이와 봉어. 봉어. 어봉 지금 뭐좋 자리가 너찍 좋아요. 지 너무 좋한요 아, 아요 아, 너무 아요 아, 너무 아요 아, 너무 아요 아, 너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아나 위에 타고 싶어 아, 어, 위에다 <목소리> 오늘은 시티 투어를 합니다. 하고 호텔 가서 쉬려고 해요. 이거는 192m짜리 타워. 그래서 아빠가 스카이로크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I am. I am. I am. I 아 m I am. I am. I am. 로얄 세이브 마트 이게 왜 여긴 있을까? 한국에도 없는데? 아빠 뺏고 살려고 했는데 한국에선 팔지 않는 불닭볶음 우동 이따 먹어야지 유튜브 여기는 사과가 많이 어요 특히 작은 사과. 빨간 작은 사과를 찾으시면 됩니다. 음음 이제 나 엄청 먹겠다 반찬 반찬. 아, 근데 해면인가? 음. 음. 아, 뭐 음. 음. 뭐,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페리를 타 저기 대따근 페리 보이시죠? 저걸 타러 갈거예요 음. 쓰리 머스 타드? 큰게 아니었군요 진심으로 저런거 탈줄 알았다 <웃음> <웃음> <웃음> 아우 날씨 너무 좋다 아직 이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기모 후드 집업이야. 지비다 팔아. 야 m i n u t 예쁘네. 하나만 사 하나만. 하나. 하나 더. <웃음> 얘랑 얘 중에서 고민돼. 꽃이랑나 There you are, thank you very much. And that was $30, thank you. s we t o w r e t o h a r w t h e o r e a w r a a tower. h a t o h e o t o e r e a v tower. t o w a v w e r e h o w e r We t t h e w a r w h a t t h a t a t t e o h o w o o o t t r a t t 한 번에 하는 게 아니야. 여러 번 해서 한 번에 걸쳐. 실치 영경시. 아. 아까 우리가 올라갔던 게있었응 아시안 누드리면 라면 있냐? 라면? 네, 경이한테 말해. 예. 아니다가 음, 그래. 뭐야? 따따얼마 우리 고생한 줄 알지? 한국가테잘 <웃음> 먼저 먹을 음식뭐할거 피카노가 좋아, 데 힘들어. 공차. 마지막이요 마지막. 이제 진짜 갑니다.